자 극딜 한번 갑니다. 과연 어, 장기투자 할 가치가 있을까? <웃음> 벌써 두렵다. 어, 그러면 장기투자 할 거면 대략적으로 목표가를 얼마정도로 볼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표가. 자 어그로, 제목 어그로 오졌 네. <웃음> 네. 대목 어그로였습니다. 네. 그냥 저는 제외하고 어, 이때부터를 저는 그냥 시, 파동의 시작이라고 보겠습니다. 17년 2월부터 17년 2월부터를 파동의 시작으로 보고 요걸 바탕으로 어, 눌림목이 만들어지고 이제 어, 어디까지 갈수 있나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준론은 자, 일목균형표에서 사용하는 목표가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일목균형표 제가 일목 일목을 우리나라에서 그 암호화폐 차트에서 아이 일목을 실질적으로 진짜 깊이 있게 다루는 사람은요 제가 알기로는 한세명 정도 돼요 세명 제가 인정한 사람이 세명한 아, 사람은 저고요 한 명은 이제 GD 그 다음에 한명 액션 팀입니다 <웃음> 여기 시, 파동의 시작점을 A라고 했을 때 어, 상투를 B라고 합니다 상투를 B 그 다음에 c 지점이 눌림목인데 원래는 c 지점이 여기였는데 지금은 여기로 바뀌었죠 이거 차이가 얼마 안나 보이는데요 지금 로그 차트여서 별로 차이가 안나 보이는데 30% 에 그래서 저거를 어, 조금 어, 디테일하게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 파동시작점 A로 하고 어, 리플 목표가격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고 어, 기간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웃음> A파동, B파동, 그 다음에 C. 자,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에서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보겠습니다. 뭔 소린지 이해 되시죠? 200원은 안 깬다는 가정하에, 200원은 안 깬다. 2 0 0원안 깬다는 가정하에 보급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웃음>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놀랄 준비 되셨죠? 어, 놀랄 준비 되셨죠? 이 분석이 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 충격에 휩쓸할 겁니다. 충격과 공포에 있어일 거예요. 어, 답... 일단 수준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수준론은 상승 조정 한 파동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반등하고 나서 어, 예상되는 D 지점을 어, 파악해보는 목표가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파동 하나, 그다음에 둘, 그다음에 200원 지금 가격이 한200 20원 정도를 늘림목으라고 가정했을 때그 어, 다음에 D지점이 어디냐 어, D지점이 어디냐 지금 많은 분들은 10달러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어, 뭐 유튜버 그 어, 리플메타에서는 만원을 목표가로 보시더라고요 그쵸 뭐 10만원은 어그로로 끌어, 끌어가지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어, 일단은 뭐 만원으로 다들 그 목표가를 산정을 하셔가지고 만원 갈 때까지 들고 계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만원으로 보고 계시는데 저는 수준론으로 어, 얼마까지 갈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로스 차일드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차트로, 차트로만 보는 겁니다. 자, A, B. 어. 여러분, 차트는 틀릴 때가 많아요. 네. 차트는 어디까지나, 어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죠. 네. 저는 기도 따위 하지 않습니다. 차트 분석이 틀리면 바로 저는 그냥 수정을 해버려요. 자 이렇게 A, B, C 지점이 각각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각각의 이제 그 A, B, C 파동에서의 거리만큼이 이제 목표가 산정해서 사용이 됩니다. 상승 파동 시작된 지점에서부터 눌림 목까지의 길이가 노란색 화살표죠. 어그 이후에 어, <웃음> 이 길이만큼이 이 길이만큼이 C에서 이어졌을 때. A에서 C까지의 길이가 다시 눌림역에서 그만큼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차이가 나는 게 로그 차트여서 그래요. 로그 차트여서 그래요. 신형 차트는 이렇게 돼 있죠. 어, 이 바닥에서부터 시작된 이 파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이 길이만큼 C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파동이 N자 모양에서 N값이고 목표값이 바텀에서 시작해서 이 T자가 붙어서 NT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0.37달러 4 하면은 400원? 400원? 그정도? 어,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C에서 다시 시작될 때 C에서 다시 시작될 때이거는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M파동이라고 합니다. M파동 <웃음> 자, M파동 M파동은 요거예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C에서 D까지가 어, 요거만큼 가는 거예요. 요거만큼. 그래서 N자 모양에서 엔파동 어, 근데 지금 차트가 워낙 음, 갭이 커가지고 이상하게 좀 보일텐데 엔파동입니다 어, 3.2달러 엔값 3.2달러 3.2달러면은 정고점이네요 딱 그쵸 어, 정고점 자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B에서부터 C까지의 길이 B에서 C까지의 길이 갑자기 콧물이 흐르네요 B에서 C까지의 길이가 어, 다시 B에서 이어지는 B 어디갔지? <웃음> B가 없어졌어 지금 뭐 이해 안 되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도 그냥 보세요. 이따가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릴 거니까. 자, B에서 C까지의 길이가 다시 B에서 이어지는 경우 요거를 V값이라고 원래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생겨온 차트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지금 거의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차트가 잘안 보이는데 원래는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졌으면 잘 보이는데 차트가 저런 식으로 워낙 이상하게 그려져서 좀안 보이는 겁니다. 자, 요거는 V값이라고 합니다 지금 리플 목표값 보고 있어요 V값은 5.4달러 5.4달러 하면 얼마죠? 원화로 V자라고 하는 이유는 어, 알파벳 V라고 해서 B에서 C까지의 길이가 B에서 다시 이어지면 은 이런 식으로 <웃음> 쉬웠네요 알파벳 v죠 옆으로 딱 이렇게 돌리면 네, 알파벳 v처럼 생겨서 v값 <웃음> 마지막 복펫 값은 어, 자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그대로 b에서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어 6달러네요. 6달러. 답에 2처럼 생겼어 여기 이만큼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 그리고 가운데 지점 B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여기가 동일한 길이니까 이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목균형표 수준론으로 어, 측정을 해 놓은 최대 목표값은 6.1달러입니다. 기간은 기간은 분석을 따로 안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파동 분석하기가 너무 파동이 안 보여. 사이클을 파동 단위로 끊어야 되는데 안 보여. <웃음> 안 보여. 어, 그래서 어, 10만 원, 10만 원, 만 원, 10만 원. 이거는 솔직히 어, 뇌 피셜이잖아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어, 누가 뭐 간다더라. 그쵸 누가 뭐 간다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 이거는 그냥 일목균형표에서 어, 일목균형표에서 원래 쓰는 수준론 분석에 의한 목표값 분석입니다 그래서 어, 차트로 볼수 있는 최대값은 6.1달러 5.4달러 3.2달러 0.73달러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6.1달러 어, 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쉽지는 않죠 6.1 달러 가려면은 네, 3200%가 올라야 되네요. 3200% 300배가 올라야 돼. 300배 그렇다고 제가 6자 여러분들 6달러 될 때까지 홀드하세요. 아 라고 하는 거 아니죠? 네. <웃음> 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냥 리플 어차피 진짜 들고 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들고 가실 분들 말고 가셔야 하는 분들 있죠. 가셔야 하는 분들 어, 리플 들고 가셔야 하는 분들은 이 가격대를 참고를 하셔서 어, 매매를 하셔라.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